오늘은 아빠와 나 냠냠냠 아빠는 매콤 불갈비 나는 치즈 맛있는 아빠와 나 냠냠냠 먹는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아빠 먼저 Um... 매콤불갈비인데 그렇게 맵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먹는 약간 칠리소스 있잖아요 그머스타드 말고 칠리소스 그 소세지 찍어 먹는 약간 고그 정도 맵기에서 그 피자에 들어가는 핫소스 이걸 살짝 좀더 넣은 것 같은 그런 맛인데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나 그 부분은 리코타 치즈와 탄두리 치킨 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뿌려져 있는 게 있고 안 뿌려져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따로 뿌려 먹게 치즈가 오거든요. 이거를 뿌려 드시면 돼요. 먹어보겠습니다. 한둘리 치킨 향이 제대로 나는데요. 맛있다. 음. 그리고 토핑이 되게 실해요. 그그 토마토 소스라고 하나 그게 진짜 듬뿍 뿌려져 있고 양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좋고 그렇습니다. 음. 불갈비도. 맛있어요. 이건 치킨 샘플러라고 해서 지금 요 아빠와 나 피자랑 같이 시키면 50% 할인해서 6,4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뭔가 바삭할 것 같은 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됐나? 살짝 매콤하면서 촉촉한 닭가슴살. 튀김. 맛있어요.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닌데 맛있습니다. 얘는 새우, 오징어처럼 생겼지만 새우입니다. 진짜 딱그 맛, 그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 있는 새우버거 있잖아요, 딱그 패티인데, 엄청 바삭하게 튀긴 새우 패티, 딱그 맛입니다. 새우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찰도 나름 실하게 들어있습니다 큰일났네? 벌써 배부른데요? 배부른데 아직 안먹은게 하나 있어요 스파게티 입니다 짜잔 짠 오븐 스파게티 좀 크게 한입 먹고싶은데 더 크게 아주 평범한 스파게티인데 어, 이 정도에 6,900원이면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를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피자와 나는, 아, 뭐야. <웃음> 나, 나, 아빠와 나에서 나는, 음, 맵지 않고, 뭐 엄청 느끼하지도 않, 않으면서, 치즈의 그 고소한 맛이 잘 나와있는데, 여기 있는 이 하얀 치즈, 좀 맛있어요. 아빠를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어. 응? <웃음> 흘리는데 예가 견이 있는.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